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쓸 뼈대는 이 뼈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작품은 공허의 약탈자 카직스입니다 우선 미리 만들어놓은 뼈대에 살을 채울 건데요 카직스 같은 공허 생명체는 근육이 붙어있는 내골격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껍질로 이루어진 외골격 구조이기 때문에 클레이로 적당한 부피만 채워줍니다 관절 마디가 있는 쪽은 껍질을 붙이기 전에 미리 만들어둡니다 마디 작업은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와 복부에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곤충과 절지동물의 구조이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지식을 알아갔다 생각하고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개가 올라갈 등 부분을 대강 만들고 다리부터 껍질을 만들어 나갑니다 게임에서 카직스는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많이 점프해도 부러지지 않을 튼실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에 발톱이 들어갈 구멍도 만들어줍니다. 발톱은 나중에 가시나 갈고리 발톱을 할때 같이 할 예정이니 다리 모양을 잡는 데 우선을 두도록 합니다. 이따가 만들 골반틀을 미리 만들고 팔 부분 외골격을 만듭니다. 팔 외골격은 계단처럼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양을 잘 신경쓰며 만듭니다. 다음은 가슴 작업입니다. 큰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가슴 부위에 붙여줍니다. 이걸 봤을 때 사실 카직스는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랭가를 애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골반부터 가슴 부분까지 외골격을 하나씩 쌓아줍니다 등을 작업할 때에는 중간중간에 노란색 기문을 만들어 붙입니다 참고로 기문은 곤충의 호흡기관 으로 저 구멍들이 막히면 카직스는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아까 만든 하트 부분을 기준으로 외골격을 덧붙입니다 외골격이 더 들어가면 처음에 있던 하트 모양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다음은 날개 방향쪽 등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도 등과 했던 작업과 동일하게 내부 각각과 기문을 번갈아 붙이면서 등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보니 기문이 엄청 많군요. 이제 등 주변으로 털을 붙여줍니다. 털은 일일이 한 조각씩 붙여줍니다. 목을 만들어 붙이고 주변으로 외골격을 만들어 등과 가슴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카직스의 무릎과 팔꿈치에는 털이 있으니 각각의 위치에는 털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 친구는 절지동물치곤 털이 많이 길군요. 사람들이 기분전환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처럼 이 친구도 기분전환으로 털을 기르는 것 같군요. 털작업이 끝나면 무릎과 남은 팔에 외골격을 붙입니다. 팔은 갈고리 발톱이 들어가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 두 부분이 잘 나눠지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날개작업입니다. 날개는 겉날개와 속날개에 한 쌍씩 해서 총 4개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뼈대를 클레이로 덮어 날개대를 만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만들 카직스는 3단 진화가 컨셉이기 때문에 카직스의 진화의 상징인 큰 갈고리발톱, 날개, 어깨가시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날개 대를 기준으로 날개 면을 붙입니다. 곤충의 날개는 조각난 퍼즐 조각을 이어붙인 것과 비슷한 모양이니 각각의 조각 모양이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 붙입니다. 날개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도록 색조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날개막에 빛이 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사효과도 넣기 위해 유광 바니시를바릅니다 이렇게 많은 효과 처리가 들어가는 만큼 날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몸체로 돌아와 금방 만든 날개들을 붙입니다. 날개 무게가 조금 있으므로 순간접착제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제 3단 진화의 또 다른 상징인 갈고리발톱 차례입니다. 더 진화를 한 카직스는 갈고리발톱이 톱날 모양으로 더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도 썰릴 것 같이 더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갈고리발톱을 붙일 수 있도록 팔에 클레이를 붙입니다. 이후에 외골격을 더할 것이기에 나중에 더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붙입니다. 이제 갈고리 발톱을 연결하고 외골격을 만들어 팔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외골격을 붙일 때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발에 발톱들을 붙입니다. 엄지발톱은 a자 모양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 다른 발톱들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갈고리 발톱 쪽에도 작은 발톱들을 덧붙입니다. 발톱을 붙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덮이도록 추가적인 외골격을 더합니다. 등껍질을 붙이기 전에 날개 안쪽에 갈기대를 여러개 붙입니다 등껍질을 만들어줄 때 p v c 방구를 사용해 모양을 잡으면 자연스러운 유선형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있는 소품들을 사용하는 건 공예가의 기본 덕목 중 하나입니다 등껍질이 마르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진화의 상징인 어깨가시를 만듭니다 어깨 방어구 같은 외골격을 먼저 얻고그 위로 잇몸같이 생긴 가시샘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가시샘에 이빨을 박아넣듯이 가시들을 박아넣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지만 좀더 과장된 크기로 만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등껍질이 어느 정도 말랐으니 알맞은 위치에 각각의 등껍질을 붙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델링 작업입니다. 목 주변으로 외골격을 두르고 머리의 기본이 되는 아래턱을 만듭니다. 아래턱은 틀니를 제조하듯 이빨을 부착합니다. 작업할 때 진짜 치과의사처럼 섬세하게 작업합니다. 아래턱이 완성되면 위턱도 같은 원리로 만듭니다. 이빨을 붙일 때 치열이 맞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동그란 안구와 눈꺼풀을 붙입니다. 이제 머리 전체를 덮는 외골격을 완성하고 머리에 더듬이만 붙이면 모델링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좀 밋밋하니 날개에 효과를 넣은 것처럼 외골격에도 효과를 넣어봅시다 색조화장과 바니쉬를 적절히 사용하면 비단벌레처럼 광택이 있는 외골격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들이 끝났으니 완성품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렇게 공허의 약탈자 카직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즌에서는 게임에서 찾아보기 힘든 천년 기념물급 고인 캐릭터지만 공허 출신 캐릭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촬영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 완성이야. 준비는 됐지?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